<웃음> 무서워졌어. 오마이갓. Oh 어 oh, 해는 떠서 너무 좋은데 배도 고프고 오. Oh. 가게 가게 올라갈 수 있어 우리. 힘내. 엄엄엄엄 음, 아. 음, 음, 음. oh. 펌 29미터 <웃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체크체크체크 체크 체크 체크 게임입니다 로블록스 재미난, 재미난 게임을, 게임을 찾아서, 찾아서. 어, 새로운 게임을 해보려고 해요 마운틴 마나슬루 라는 게임이고요 어, 아직 베타 스테이지예요 근데 할수 있어요 아래 설명란에다 제가 링크는 걸어 드릴 거에요 오 매우 어렵다네요 제 마운틴 만사우에 온걸 활용해 네팔에 있는 산이에요 8163m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에요 산소탱크가 필요해 25,000m를 넘어가면 산소통이 필요하대요 오네개의 캠프가 있는데 식량을 얻을 수 있고 물도 채울 수 있고 산소도 채울 수 있어요 베이스 캠프에서 기회를 꼭 찾아가고 기어 찾아가는 거꼭 되게 중요해요 여기 조인하면 공짜로 프레쉬 라이스를 준대요 저는 그냥 해볼 거예요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데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후가 계속 바뀔 거예요 올라갈수록 기후가 어려워질 거예요 음 한번 해볼까요 여기 배고픔, 옥시즌, 덜스티, 산소 배고픔이에요 목마름 혹시 저게 산이야? 저 하얀 게? 오, 지금 개발하고 있는 중이어서 메일 업데이트 해준대요. 그래서 소셜 링크 아까 그 페이지 있잖아요. 여기 있는 거, 요거, 요거, 요거 가서 가입하시면 메일 업데이트 되는 상황 볼수 있대요. 자 보면 워라파를 물병, 라디오, 레이션. 이거 밥이에요. 물 먹고. Let's go. go, go, go. 자 우리의 목표는 저기에요. 멀어 보이는데 <웃음> 그잖아요. 우주 산꼭대기야 오씨, 가능한 거야? 이거 오, 오, 오. 오, 여러분 앞으로 앞으로 계속 이 모습만 보고 계실 거예요. <웃음> 산을 올라가는 <웃음> 저까지 올라가면서 와, 달리다. 너무 예쁜데, 이렇게 사진 찍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 아니 가야 돼. 배고파 죽을지도 몰라. 두번째 베이스 캠프를 찾아야 될것 같아. 우오~ 정난 아닌데 해 뜨고 있어. 우오~ 이렇게 이쁠 수가 다리가 너질질 다리 아파다리를질질 끌고 가. 안 돼, 눈이. 안 돼, 눈올라가 올라. 우딱 떨어지면 딱 죽는 각이야. 오케이 만살라 내셔널 파크 캠프 1 왔습니다. 하하하하하 야너 비켜줄래? 응? 어? 야 이건 나를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그래 먹을 거 먹을 거 그렇지 여기 있지 물과 배고픔 한 번씩 더 채우고 여기를 좀 둘러보고 아, 점프를 못하니까 진짜 답답하네 와 경치가 진짜 멋있다 우와, 우와 저기 하얗게 보이는 게다 끝인 것 같아요 어? 오, 그냥 올라가야 되는 것 같아 일로 피켜 친구 난 이리로 가보겠어 어? 갈데가 없는데? 오 조심히 떨어지면 죽을거야 얘네 그렇게 강해보이지 않아 여긴 못갈 것 같은데 일로? 어 희한하게 내려가네 내려가면 안되는데 올라가야 되는데? 어 이거 뭐야? 오. 오우! 어나 내가 맞게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 아. <웃음> 갈수 있겠어? 오씨 오씨 힘내. 힘내 힘내. 나는 내 뒤, 게임하는 동안 내내 제 뒷모습만 보게 될거야라고 농담이었는데 진짜 것 같아. <웃음> 어이 친구 랑그 친구였잖아. 여기 안 돼. 가보자 오, 오 가고 어 죽는 소리 났어. 저 친구 떨어져 죽은 거 같아. <웃음> 오왔어나이 산이 진짜 있는지. 검색 한번 해보겠다 여기 안 되겠어 위험해서 떨어져서 험해뭐야돌로가자좀 완만한 대로 아 죽고 싶지 않은데 여기서 여기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오노 no. 안돼 매달려 매달아 음, 다쳤어 오우 이게 아무래도 라펠을 사야 될것 같아. 그래야지. 오씨. 내가 아니면 오씨. 아 이거 뭐야? 아무리 산 산을 길을 잘못 선택했나 봐. 오씨. 이렇게 죽을꺼 경치나 보고 죽자 아니야 여기는 잘못 된것 같아 나 이거 떨어지면 죽는... 다리 저기 미치고 있어 무리해 무서워졌어 오마이갓 oh 어우 해는 떠서 너무 좋은데 배도 고프고 어. 가게, 가게 올라갈 수 있어, 우리 힘내 음. 어. <웃음> 안되겠어요 120? 괜찮은데? 그래 가이드를. 가이드 가이드가 있거든? 가이드하기 오케이, 들어왔어 뭐랄까, 가방은 똑같네? 근데 있이있톰워톰이야이야 지금. 스톰 도 있어 도대체 누구 키에 맞춰놓은 거 이거? 점프도 안 되는데 지금. 그리고, 이거 레이션 하나, 더 주는 것어게 저게 뿐이야. 저 일단, 이걸 가지고 여기서 가서 또 채울 수 있나? 레이션을? 보자 보자 안돼. 레이션 하나 더 주는 게 끝이야. 아, 두 개잖아. 어쨌든 똑같잖아. 딴게 없네. 가방도 똑같고. 아 이건 좀 아니지. 이건 좀 아니지. 아, 나나안들어그거다 밀지 마. 이거 밀린다. 아까 그래서 누가 나 밀려 밀려 그랬나봐. 저기에서. 한금 먹고 가자. 올라가자. 나 게임패스 샀어? 이거 빠른 거 맞아? 얘네 가방 진짜 멋있다. 얘네 뭐야, 너는? 와, 얘네 완전, 다전만반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 레드XYG. 와, 니네 완전, 니네 베테랑이니? 어디선가 본 듯한 아우라 6448. 알고 봤더니 그는 이 게임을 가장 잘하는 탑 마운터너였다. 바밤! 와, 니네 진짜 멋있다. 아슈라 6448. 뭐쯤 저렇게 멋있지? 전네들너 얘네 다 있어, 장비. 오, 완전 전문가 봐. 오오 와 진짜 멋있어. 우와, 이제 쫓아가보자. 호호 장난 아니다 얘네, 달라. 아니 전문가를 만났어, 만났어, 만났어. 얘네는 거의 뭐라에버리 스타는 애들 같아. 오 이래 봐. 오안 어, 돼, 안돼 이러지 마. 오, 오케이. 좋아서 잘 따라가면 될것 같아. <웃음> 행운이야. 늦지 않게 따라가자. 어, 저 진짜 빠르다. 삐빅거려 너도 빨리 달려 <웃음> 우와.. 없어졌어 어. 어 바석 쫓아가야겠어 쟤는 왜이렇게 빠른거지 근데? 어떻게 더 빠르지? 더 좋은 뭐가 있나? 진짜 멋있다. 와, 진짜 기분이 개운해진다. 농담을 진짜로. 와, 쟤네 이상한 기도 하고 있어. 여기 아까 왔던데다. 오케이, 레드 XYZ 같이 가. 쟤네 나랑 뛰는 폼이 달라서. 더 빨리 가는 것 같아, 느낌이 제가저저기저어빨거 저거 저거 다 오. 자. 거 열심히 거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가운데로 가 가운데로 자꾸 이상하게 옆으로, 옆으로 왜 자꾸 옆으로 가는 거야? 그러지 마. 우와, 자, 우리도 와서 물 채우고, 자, 조심군 나오기 전에 자, 채우고, 채우고, 채우고, 채우고, 채우 간다, 간다 간다 얘네 간다 또 간다 우고 채우고, 채우고, 채우고, 채우고, 채우고, 채고 갔어, 저거. 오쒸. 오, 이건 저런 찬스야. 놓치면 안 돼, 놓치면 안 돼. 놓치면 안 돼. 전문가라고 다 따라, 다 따라가. <웃음> 왜다 따라와? 뭔가 알고 하는 놈들이 나타났어. 다 따라가야 돼. 지금 아니면 기억 없어. 오씨. 안돼. 우리 올라갈 수 있어. 와 이게 진짜 스킬이 필요해. 집중력하고. 오씨. 이거 뭐쟤 이거 훨씬 빠르잖아. 쟤네는 뭔가 스킬이 있는 거야. 오씨. 여기까지는 아까 왔던데잖아. 확실히 더 빠르다 확실히 확실히 이게잘하는 사람 차가 이나나 봐. 오예 오예 오케이 센터 센터 센터 센터 안 t 센터 센터 센터 가운데 맞춰야 돼. 어디 e 어어 e 지 맞지? 왔어 자 배고픔하고 물 확인하고 오케이 오 안보여 없어졌어 오. 역전할 수 있었는데 씨. 거기 기다려 나도 같이 가 <웃음> 오! 얘네가 날 받아줬어 같이 한 팀이 된것 같아 기분이 아주 좋은데? 오케이 아무래도 얘가 더 잘해서 쟤를 때려, 끌, 끌어주는데 어휴 꼈어, 팔 꼈어. 오케이. 오! 와, 이거 여러분, 진짜 이거 해봐야 될것 같아. 이게. 오, 이거 희한하네. 내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올라가고 못, 임, 못 올라가고 해요. 이거 봐. 오! 오! 와우! 멋있다. 와우, 멋있다. 요호! 떨어질 고 봐. 와, 등나야또 사다리. 역시 정답은 사다리였나 봐. 우리는 사다리를 찾아다녀야 돼. 근데 사다리 올라가는 게 쉽지가 않아. 이거 봐 이거. 어이 와. 잘 잡아 센터 잘 잡아야 돼. 오케이. 근데 떨어지면 죽는다. 잘못 떨어지면 죽는다. 사다리 사다리가지 죽는다. 정라 먼저 가. 먼저 가. 얘네들 계속 가만히 있지는 못할걸? 왜냐면 <웃음> 얘네들 물이 다 떨어지고 해서 가야될거야. 응? 막무가내로 나를 내치지 못할거야. 왜냐면 자기들이 직접 가야되니까 올라가자. 기야 실수하지 말자 좋은 기야 좋은 기야 좋은 기야 와 진짜 장난 아니다 이 게임 우와 우와 장난 아니야 오나 아, 머리 달것 같아 달는 것 같아 친구 네가 지전 진짜 빠르던데 오. 떨어져 죽었나 떨어질만한데 어어 눈부셔 어와니 네 친구 나누고 나만 와서 참 실망했지 어쩜 좋아 왔어 왔어 왔어 <웃음> 내가 계속 사이에 가로막고 있어 지금만 이밥 먹자 밥 먹자 오케이 올라갈수있어 갈수있어 그 우리 셋이 한팀이 된거지 오케이 물도 채우고 왓? 여기서 어떻게 갔어? 어떻게 올라간거야 여기 오우 슈우. 와우 우 오우, 오우. 오오오오오오오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와우 와나 얘네 진짜 감사해 와 장난 아니야 이거 못깨 이렇게 안 하면 얘네 랜턴도 있어 완전 대박 둘다 랜턴 있어 대박 나 완전 양 옆에서 싸 호위 받고 있어 호위 나의 무사들이여 나에게 길을 일러주라 아사테박 어디였어? 어, 어, 이러면 이러이면 안 된다 난 나를 쫓아가야 한다 <웃음> 얘네 진짜 황당하겠다 <웃음> 난누구지 몰라 얘네 <웃음> 거기서 거기서 랜턴이 없으면 안 되겠구나. 이거 안 보이니까 어져 죽는 거지. 뭐 그러다. 오 오씨 오 어, 어, 어, 어, 어, 이 어, 어, 어, 야, 어, 어, 어, 어, 어, 어, 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빨리 가. 내네 친구 여기 있어. 가만, 가만, 가만. 얘네 진짜 <웃음> 황당하겠다. <웃음> <웃음> <웃음> 오케이. 우와. 갈수 있어, 갈수 있어. 갈수 있어, 그렇지. 야, 나 너무 배고파. 큰일 났는데? 이래서 죽는 거 아니야? 어, 나 이거 서플라이 하나 먹어야겠어. 오우. 오호. 안 돼, 안 돼. I d o n 스톰이 오고 있대. 와 이런... 쟤도 있어도 안 보인다. 클 났다. 우프. 와이 게임 대박이다 이거. 일로 갔니? 나 놓쳤어 얘. 어 오케이. 야, 네 친구는 어떻게? 네 친구 안 온다. 야, 네 친구 안 온다. 야, 같이 가. 아주라아주라 아주라 같이 가! 아주라 떨어졌나 봐. 오우! 이거 스톰... 오우! 무서워! 씨. 텐트다! 살았어 나! 오 마이 굿니스! 두은좋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아주라 옥시즌 덜스티 Thirsty 강 도망가기 전에 빨리 가야돼 쫓아가면 h u 가야 돼. u 티어디 u 어어디 u 어 나안 들었어. 빨리 가자. 아주라. 아주라 나와 가게 우리. 아주라. 아주라 여기 없었어. 먼저 갔나? 어이네. 아주라. 가츠 고. 움직임이 움직임이 달라 재는 이렇게 이렇게가 쉐이크하면서 이렇게 흔들면서 그리고 이게 내가 여기에 맞는 얘네 액션이 있나봐 애니메이션 액션이 아 아주 안 보여 이제 아나 갑자기 외로워졌어 갈길 잃은 것 같아. 이거 봐 와! 한번 놓쳤더니 갈길 잃어버린 것 같아 오오. 그래도 이상하게 뭐잘 가고 있었나? 길은 여러 가지 있다고 했잖아 그지자제일로 가보자 완전 행운이다 완전 행운 이거 찾아서 길이 맞으면 완전 행운이야 아주라랑은 놓쳤네. 아주라는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 혼자 가니까, <웃음> 둘이 가다가 혼자 가니까 외로워 오씨. 난 계속 이쪽으로 가겠어 어? 저기 아주라야? 아주라! 아주라! 아주라 기다려 같이 가자. 너 외롭잖아 오씨텐트다또 오예 오예 오예 오예 쟤는 훨씬 나보다 빨라 신기하게 움직임 자체, 자체가 더 빨라 오 여긴 또 무슨 계단을 이렇게 만들어놨대 떨어지지 마라 떨어지, 떨어지지 마라 떨어지지 마라 오예 한글로 이렇게 여기 가면 안 되잖아. 어! 야, 일어나. 이게 짓이야? hunger hunger hunger 배고픔 oxygen and thirsty okay, let's go let's go let's go l e 아 s g 너가 내 생명의 은인이다. <웃음> 오. 케 올라갈 수 있어. 오. 오. 오케이. 와, 쟨 진짜 빠르다, 근데 우. 아, 저 어디로 갔어? 일로 갔어? 일로 못 가잖아, 일로 갔네 아, 저 저기 있다 기다려 아주라 기다려주고 있어 사실 고마운 친구 <웃음> 뽀뽀해주고 싶군 아 역시 혼자 가는 것보단 둘이 가는게 좋은거야 <웃음> 이거 진짜 진짜 산행이랑 느낌이 비슷하네 물론 혼자 가는 것도 재미는 있지만 이렇게 위험한 데는 같이 가줘야지 누군가 오케이 우. 혼자 생각하고 있어 아주라 또 내가 있어서 좋은거야 <웃음> 난 네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웃음> 이게 언제적 노래야 아주라 나잘 따라가고 있어 <웃음> 와난 내가 여기 이걸 하면서 시작하면서 여기까지 올라올거라고 는 상상도 못했어 한두 번해 봤는데 너무 어려워서. 이 창파서 진짜 어려워요. 우. 우. 우. 어, 왜 이러나. 물좀 마시고. 와 여기 어떻게 올라온 거야? 오케이. 음, 응, 땡큐. 나 기다려 주고 있어, 씨. 오. 파서 무빙. 이렇게 싹 가는거? 오! 등장 기술이 필요하다고 이건 쟤는 어떻게 알고 저렇게 가는거지 근데? 어? 막 알고 봤더니 막 아까 그 링크 리더, 리더보드 그 자라 한사람 거기 일대원에 아니야? 음? 어쩜 저렇게 잘 알고 가지? 난 지금 목말라서 막 입이 빠삭바삭 마르는데 음, 물도 먹으러 못가고 지금 쟤만 따라오고 있는거에요 아 침이 말라 죽겠어 아주 <웃음> 입술 근처에 하얀거 끼겠어 이래다 <웃음> 와, 웬일로 내려왔다 가네 이걸 어떻게 알고 오냐고와 이거 완전 신세계야 신세계 로블록스 게임 신세계 오! 오! 떨어지면 안 돼. 떨어지면 안 돼. 떨어지면 안 돼. 떨어지 안 돼. 어? 어. 오케이, 오케이. 떨어지면 떨어지면 오케이, 오. 어, 고마지지라 자, 먹고 먹고. 자, 자, 먹고 먹고. 내가 너무 튀어서 우와 오오오오오 와우 와 장난 아님 장난 아님 오예 오, 오이 이 쾌감이 있어요 이거 이거 재밌어 진짜 꼭 해봐요. 이 재밌어, 재밌고 어려워.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 오, 오, 오. 혹시라도 이거 해보고 여기까지 올라온 사람이 있으면 댓글 달아줘요. 내가 박수 쳐줄게 진짜. 이거 혼자 내가 나저 아주라 저못 만났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 장담하는데. 자, 물 먹고. 이거 봐나 지금 해 뜨는 거 보고 싶은데 보, 보지도 못하고 지금 계속 달리고 있어. 이게 지금 며칠째 달리고 있는지 모르겠어. 지금 야. <웃음> 어. 음. 내가 보기엔 쟤랑 나랑의 차이는 아걔걔 쟤는 가방도 엄청 좋은 거몇 점이고 봐. 이 뭐지? 이 장비를 판다는 거못 봤는데. 아까 얘 따라오던 친구는 장비 되게 좋은 것저럼랑 거의 비슷하게 맞춰 입고서 왔는데 이거 진짜 <웃음> <웃음> 장난 아님 와난 여기까지만 온 것만 해 너무 기쁘다 장담해 진짜 나 혼자였으면 이거 못 왔어 우 이거 패턴이 있어 이렇게 움직이는 패턴이 오 움직임 잘 보고 따라가야 돼오 오케이 시동 와닝 오와 사다리다 사다리야 이렇게 반가울 수가 이씨 이거 삐딱해, 이거 이, 이 일부를 캐는 거네. 떨어져 죽을 수 있게, 떨어져 죽을 수 있게. 오, 오, 오, 오씨, 뭐야? 이거 정신 바짝 차려. 오씨, 뭐야? 이거 오비보다 더해. 오, 와, 잠깐만, 이거 그거 없는데 우리? 밥 없는데 밥? 오이 떨어지면, 오 마이 굿니스,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이거 스톰 오면 어딘지 모르면 못찾아가지고 이거 뭐어떻게 어? 야 근데 나밥 한번 사먹어야겠는데? 와주 뭐 저기 있는데 나 따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한거 저기? 우와! 텐트가 안보여 나밥 사먹어야 돼아즈라 웨이트 웨이트 그면나 봐봐봐, 봐보면... 어! 야, 얼었어! 오! 오, 랍패 썼어! 근데 잠깐만, 서프라이즈 어, 왜 얼었지? 나 옷이 없어서 그런가? 오이씨 나왜 얼었지? 갑자기? 어나 여기 어딘지 모르겠어 사실 혹시 주인 모잘라 와 갈때까지 가보는거야 절대 포기란 없어 날 죽이시든지 난 포기란 안하오 옥시즌이 없으면 어떡하지? 옥시즌 사야되나? 오씨, 나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아까 여기서 죽은거잖아 여기 떨어졌잖아 좀만 더 가보자 안보여 가야되는데가 안보여 아까 저기서 올라갔어야 됐나? 그랬던 것 같아. 여긴 끝이 없어. 올라가자. 음. 갈수 있어. 갈수 있어. 갈수 있어. 갈수 있어. 옥시즌 썰시티. 잠깐만 기다려. 갈수 있는 데까지 가보고. 텐트를 기다리고 있어. 아 진짜 기분이 길 잃은 기분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옥시지는다 떨어질 때 되면 내가 그렇게 많이 헤맨 건 아니어서 찾을 수 있을 거야 분명히 난 믿어 발자국 있는 것 같다 올라갈 수 있는 거봐오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저기 어디것 같은데 옥시즌 사야 될것 같아 어 이거 먹어야지 먹어야지 어자물 없어? 아물 없어 씨. 아 아주라 생명의 은인 아주라 보고싶다 아주라 저 저도 더, 더 올라가야 될것 같지 않아? 일로? 저게 뭐가 있을까? 텐트나 이런게 있을까? 어! 어! 씨! 아 씨! 아 씨! 아 아주라드 여기 있다! 아주라드 여기 있다! 아주라드 여기 있다! 아주라드 여기 있다! 있다! 어? 왜? 왜? 나왜 죽어? t h r s t y 아 thirsty 아 때문에 thirsty 때문에 그랬나봐 와와 와,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아이 게임 대단하네요 이 게임 대단해요 한번 해보세요 어오 너무 집중했네 자, 이렇게 해서 로블록스 재미난 게임을 찾아서 를해왔습니다이 게임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팍팍 쳐주시고요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해주세요 구독해주시면 즐거운 로블록스 비디오를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착각이었습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봐요 체크 체크 체크 기어 바이 부부 부.